야, 일어나 빨리 가자 새벽 4시야, 새벽 4시 죽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5시 새벽 5시예요 아까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왔는데 와 진짜 이게 아침부터 자고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언제 도착해? 진짜? 다 왔다고 한지 지금 몇 분이 지났는 줄 알아? 5시 35분 이 친구가 저한테 얼마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40분째 걷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여기야? 가향농원? 야 근데 여기가 진짜 이쁘다 저긴가? 다 왔다 드디어 뭐야 너 키우는 강아지야? 처음 봤는데 꼬리를 왜 저렇게 흔들어? 거의 주인한테 오는 데야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언니 이게 뭐예요? 황후이왕요 황후이왕 친환경대제 황후이왕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뭐한게 아무것도 없네요. <웃음> 나 방금 카메라 켰는데, 내가 현타 와가지고. 네. 왜 4시에 일어난 거야? <웃음> 왜 4시에 일어나가지고, 그렇게 급하게 온 거야? <웃음> 아니, 저뭐 하면 될까요? 가만히. 더, 계속, 너무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요. <웃음> 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, <웃음> 생각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<웃음> 하나, 둘, 셋. 야, 안 무겁네. 옥수수 이렇게... 야, 여,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가운데를 이렇게 아, 게 바로 벗겨지네아 어. <웃음> 이렇게, 아,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시를 그 아, <웃음> 그냥 두둥강이네 보이시네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<웃음> 근데 저는 여기 복숭아 밭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네, 옥수수를 깔 줄은 몰랐어요 <웃음> 복숭아 아직 쳐다보지도 못했네요 근데 우리 복숭아는 언제 볼수 있는 거야? 복숭아? 응? <웃음> 바인줄 알고 왔거든. <웃음>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? 우리 지금 워크 워크맨이요 워크맨.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? 슈범 보여주세요, 선배님. 아, 아예 어. 나무를 다 잘라야 돼? 어. 막너 이거 잘랐는데 아버지가 와서 이거 왜 잘랐냐 그러면 어떻게? <웃음> 야, 이건 살았어, 임마. fire. 하하아 <웃음> <놔>! 깜짝아. <웃음> 야 갑자기 와서 아, 야, 내내 내 골반. 야, 갑자기 밟아버리면 어떡하냐. 아. 저기 조심. 형이 왔다, 형이 왔다. 아이렇죠 상처난 거 어떡하냐 이거? 아씨 아 영광의 상처 혹시 그 과산화수소 있어요 아버님? 그 소독하는 거? 없지 왜? 아 없어요? 아아요아니요 아니요. 그냥 네. 여기 좀 긁혀가지고요 작게 긁혔는데 괜찮아 <웃음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. 이거 복숭아 방금 따신 거예요? 네 지금 금 방금 어 완전 신선한 거네요 아니, 애기라 음. 생각보다 결이 달르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로? 알지? 우리 북도 원래 여기들최고다아 아, 근데 진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<웃음> 와 미쳤다 비주얼.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큰데요 이거? 와. 어 이거 막걸리가 되게 맛있네요 어, 맛있어 한잔더 할래? 정한이는 술은 못 먹잖아 아니요잘 잘 마셔요 정한이는 술 없으면 못 살죠 이럴 때는 그냥 아하하하 <웃음> 아 어이없는 웃음. 어, 어, 웃음 와 이게 다리 하나 이런 걸 먹어도 맛있는 거. 야. 음. 다리 하나씩만. 이런 놈들이야. 그런로 가거든. 그 먹는 거 여기 <웃음> 야 뚱뚱이들이? <아유>. 안 이거 보고 왔다 할 때는. 네. 네. 한손으 따면 절대 안 돼요. 네. 오, 한 사람을 들고 네. 두 손으로. 애기 만지셔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어... 네? 아 이게 꼭지도 아니? 이거 따서 같이 와야 돼요? 꼭지 옆에 붙어있는 거는 약간 덜 익은 거고 네 꼭지가 빠진 거는 네. 완전히 이제 그 숙성된 아네 어... 저도 한번 해봐야 될까요? 이거 어. 이거 여기 밑에 있는 거요? 어. 와 근데 진짜 빨갛네요 이거 그, 그, 그, 그, 그냥 그냥, 그냥... 거, 그건 아직 드린 거 아직이에요? 여기요 이거 여기, 여기. 빨간거는 빨간 품종 특성상 빨간게 있고 네. 이거는 원래 하얀 백돈데 어. 동기를 안 씌워가지고 착색이 잘 돼, 너무 많이 돼가지고 빨간거예요 아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거예요? 어. 어, 원래 하얀색이에요 이게? 원래 하얀거죠 어. 어, 근데 이렇게 해야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그 빨간색을 더선호해지오 어, 이거 쓰, 맛있어 보인다 아까 제가 먹었던 그런 거예요, 이게? 어, 그렇이요 어, 이거 진짜 맛있던데, 이거 진짜 달, 달더라고요 약간 하야면 맛없다, 그런 아, 착각을 그런 확 깨줬어요, 저한테 너무 맛있어요, 이거 갑시다 어... 이거 거의 뭐 그런 거 있지? 처음 <웃음> <체험> 삶의 현장 <웃음> 그거 하고 딱 찍는 거 같아 아, 오늘 이렇게 가서 나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따보거든요? 참고로 오늘 온 곳은 가향농원이고요 제 친구네가 는 거니까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. 광고 협찬 아니고요 네. 협찬인가? 이거 받았으니까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저는 이만 집으로